여행하는 작곡가입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철도길과 가을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은 구호선 개화역 차량기지와 강성 개화축구장 부근 동부간선 수로가 있는 아주 예쁜 길입니다 왠지 혼자 걷고 싶을 때 아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걷고 싶을 때고소선 지하철 타기 전 잠깐의 여유가 있을 때 걷고 싶은 아름다운 강서 가을길입니다. 저기 보이는 강서 구의 아름다운 대화산을 산을 걷다 보면 아름답게 조성된 강서 가을길을 만날 수 있는데요. 무슨 꽃이 무슨 꽃인지 알아보자. 이거 보는데. 엄마도 그거 있어? 가을 단풍 밑에서 꽃피운 꽃의 종류를 어? 알아보고자 네이버 스마트 렌즈를 사용해 어? 봅니다. 엄마 이거 맞아. 백공장. 꽃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 좋아할까요? 스마트 렌즈 참 스마트합니다. 화이 에게는 즐거운 현장 학습이네요. 강서구에는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까지 따뜻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게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아니 이곳에 이건 무엇이죠? 요즘 꼭 한번 배워야 겠다고 생각한 심폐소생술 안내문도 있습니다 저기 도로를 보니 정신없는 도심의 모습 이곳은 가을의 정치가 가득한 여유로운 길입니다 강서구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가을길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고양이 야옹